그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아왔습니다. 좀, 선진화된 c i 솔루션을 통한 지능화 환경 가속화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의 조합으로 보이고, 이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목이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이거보다 좀 나은 말은 없었습니다. 어드밴텍게 솔루션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될 텐데, 이거보다 좀더 아무 말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키노트 때도 보셨을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해보고, 또 사람들 모아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AI가 저희 주변에 산지에 있고, 저희 같은 회사,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AI를 얘기하고, 심지어 서비스에서 AI를 얘기하고, 물류 회사도 AI를 얘기하고, 식품 회사도 AI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AI가 영향을 미친 크게 네가지 카테고를 리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보면 데이터 중심의 AI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겠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t v 회사들도 많이 연결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먼 세팅 AI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스마트 시티 쪽에서 많이 그렇게 된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데 이게 AI가 필요해. 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e s g 라는용말이 되는 게고요세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센트릭 AI라고 해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A가 AI가 이렇게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물류회사의 AI, 식품회사의 AI, 공장의 AI에 대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나눠질 것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델 센트릭 AI인데 이걸 이제 흔히 저희가 AI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네번째 쯤 됩니다. 뭐 강아지 그림을 알려줬더니 강아지라고 알더라. 강아지를 였더니 이거 푸키라고이해하더라 유명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중에 세번째 어플리케이션 센트릭 AI에 대해 가깝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해 있는 것이 그게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드벤이 속해 있는 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v i p 를 초청했는데 v i p 는 대부분이 들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이, 속히,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본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웨어하스나 에어스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AI, 옵티컬 인스펙션이 될 거고, 세 번째는, 트래픽 매니지먼트 쪽에서, AI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저희가 사업을 좀 해보다 보니, 이쪽에서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세분에좀더세분화 해보면, 그 웨어하스 쪽은, 업맨 에어로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얼마 전에도 그 저희 대만 본사랑 중국에 있는 헤드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한국에 그런 물류공장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AGV, AMR이 한 수천 대로 돌아다니면서 분류도 하고 포장도 하고 자동으로 해서 딱 나오는 그래서 저희는 아 우리는 물류가 옛날부터 발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서 사람이 우리나라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쿠팡에 영업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엔트로스 베이어가 이미 우리나라에 지 존재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 i 는 딥러닝 베이스의 AI가 있고요. 미스드 인스펙션 베이스라고 해서 놓치는 걸 보고 있는데 미스드 인스펙션은 아마 룰 베이스가 될것 같고요. 딥러닝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많이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정말 맞냐, 틀리냐, 이것도제가 검증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교차로나 교통 관련된 걸좀더 가속화할 수 있을까 해서 a i c 리티 세프리티 쪽이 투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 중에서 저희 오늘 주제로 나온 엣지 AI를 왜 자꾸 워드백 때는 엣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엣지가 뭔데? 라고 하시는데, 이제 맥키지 제가 말했다고 하면 안 믿으시니까 맥키지자를 보시면 실제로 150억, 어, 그리고 1750억 달러에서 2150억 달러로 2025년도까지 엣지라는 분야에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이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거의 모든 버티컬에서 투자가 실제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좀, 한국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국은 어떨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1%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1조 9천억 이상이 시장이 될 것이고, 또 편의성 증가는필수적으로 인식 전환이 되고 있고, 이미지나 사물인식, 위치 추적에 대한 부분이 집중될 것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 앞으로 어드밴텍이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이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자율주행을 위한 사물인식, 자율주행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플랫폼, 두 번째로는 사무 인식에 근간 위치 추적, 그세 번째는 보장 예측 예지 보수 예지 보전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 분야에 좀 투자가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해 보자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는 그럼 민족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해나가고 시장을 확장할 것인가를 볼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민간 주도보다는 중소기업 장에서는 정부 주도 AI가 좀 많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게 되고 새로운 개발할 때 정부의 과제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개발하는 거 많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특히 교통 쪽은 정부 과제나 아니면 정부 투자서 이런 쪽에 집중해 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기업에 근거한 민간 주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엣지에 이해도 이쪽 어플리케이션부터 특징이 있는가? 지금 사진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첫 번째로는 환경이 어, 다양한니다 좋게 말해서 다양한 것이, 나쁘게 말하면 그지같습니다. 네, 그지같은 방면해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아웃도어 인키먼트, 주로 그, 옥 외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 서울의 어떤 구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3 아, 0 0쓸 건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안전 관련된 거를 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스티맨, 아무래도 환경이 먼지가 좀 많은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환경에서 쓸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 i a 가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면, 당장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 주변에 a i a 를 내가 쓰고 있다? H 플랫폼을 통해서 AI를 구현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까? 라고 분석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 AI 도입하려고 보니까 로우 레이이치 실시간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시간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생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보니까 코스트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게 AI 데이터가 무선이나 특정 통신에 의해서 중간에 변형되거나 아니면 누가 해킹하거나 이런 두려움이있거나 있게 되는 죠 그래서 이 엣지 AI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의 필요성 이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되 때는 이 엣지 A다라고 저희는 분석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한트 엣지 D가 있어. 엣지가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나눠주고요. 인더스 클라우드 포트 클라우드가 해야 될 일을 나눠봤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면 자꾸 섞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엣지가 그 못하잖아. 어 이거 클라우드가 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그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이런 빌드 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쪽에서 보시면, 이제 매니지가 가능한가.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가 원격에서 매니지가 가능해야 되고, 그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가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엣지 자체가 DB 역할을 해서요. 이정분의 DB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이피니스 값도 심지어는 클라우드 단에서 API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엣지가 진행하게 되고, 엣지 간의 연결, 이건 이제 엣지 가의 연결을 통해서 분명히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 실제로 연산이나 제어 부분, 기존의 산업 컴퓨터나 산업 디바이스들이 했던 부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는 뭐 하느냐? 이 클라우드 사는 이들은 우리가 지금 AI 분석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 속에는 대부분의 이들입니다그 원격에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하고 이벤트를 매니지먼트하고 트레이닝을 돌리고 딥러닝을 시키고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저장하고, 그래서 분석하는 게그 클라우드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두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보면, s 씨가 2025년도까지 550,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핵심 단어는 60% 이상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25%의 일을 파트너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만 말하면 아는 SI,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이면의 25%는 외주로 줬다는 거죠. 파트너라고 부르면 외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외주를 받아서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건 로우코드, 혹은 노코드 툴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을 절약해서 이걸 공급하는 것이 남는 부분이다. 그것이 코스트 이펙팅브 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드워러하고 플랫폼하고 어플리케이션, 그 위에 SI가 가져가는 매출 기준이 나왔습니다. 제희 어드밴텍은 현재 제일 왼쪽, 일의 비중밖에 못하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엣지를 건드리고 AI를 묶어 나가면 일이 오가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드밴텍이 아무리 이게 확장한다고 해도 뒤에는 있 10, TSP들이 하는 일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하는 일을 할 생각은 없고, 1과 5를 통해서 매출의 기회를 확장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게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제스이 엄청 크게 나왔지만 사실 저희 어드벤트는 네. 오른쪽 아래인 복색 그림, 인텔, 심지어 a m d 다 조금 있는 인텔 기반, X86 기반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AI를 하다 보니까 어? 제스,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결필성을 느끼게 됐고 심지어는 자이리스나 TI 같은 FPGA 회사들의 솔루션을 가져다가 a i 에 묶어서 이걸 엣지단에 모두 내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스토리지, 저장매체가 있고요. 네트워크 있고요. 그리고 밑이나 카메라링크,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토콜을, 오픈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떠한 디바이스라도 쉽게 연결해서 엣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클라우드로 올려줄 수 있는 걸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커넥티드랑 클라우드 아키텍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 건첫 번째입니다. 커런드 메인스트트에서의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엣지 디바이스의 AI 기능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엣지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트 올려주는 여기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 궁극으로는 이 엣지단도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엣지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저 안에서 기존의 클라우드가 하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이 전체 그림을 어드밴텍 제품하고 파트너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일 밑단에는 당연히 저희가 안못 만드는 CPU 레벨이 있겠죠. 미 v i i 나 인텔의 메 l 에엑셀레이파트너들이 있고요. 그 위에 저희 제품들 베지 인피니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가 가능하고 인피니언 시카고 대할수 있는 서버류 그리고 박스 컴퓨터 그리고 제스 플랫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카이 서버라고 해서 4유, 6유 6유 서버들이 트레이닝 서버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엔치고요 그 위에 미들웨어 그 위에 소프트웨어 디벨르먼트 회사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지금 여기서 보실 거는 어드밴텍이 중간에 엣지 빌런스를 진행하고 저기 클라우드에 어저기 어드밴텍 로고가 보입니다. 와 Pa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드밴텍 클라우드입니다. 저희 어드밴텍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저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인파일을 근거해서 저희 나름의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MS a z u 나 AWS의 대1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분들도 저분들의 시장이 있고. 저희도 저희들의 노하우 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엮어서 전체를 엔드유에 공급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키비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쩌면 되게 그동안 했던 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만에서 자료를 받아서 가공하게 되는데 보여드릴 때마다 어, 약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아름다움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에? 저거 뭐 어디 가면 있는데. 아까 저희 또 아주 중요한 고객사의 엘사의 이제 R&D 분야가 이기하다가 어드밴텍을 쭉 보면 다 우리 공장에 다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어드밴텍의 이 솔루션의 타겟은 대기업보다는 이걸 도입하고 싶지만 리소스가 부족한 타임 투 마켓을 해야 되는데 로우 코딩을 할 시간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개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분야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대만 회사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밸런스가 가장 많습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스마트 시티 구성이고요. 이 각각의 제품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래 단에 보시면 디바이스들이 보이십니다. 카메라도 보이고 센서도 보이고 습도 센서, 압력 센서가 보이는데 그거가 사용하는 무선 프로토콜이 다르거나 우선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걸 받아서. 클라우드를 올려주는 역할을 결국엔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엣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엣지가 그 역할을 해줘야 원하는 데이터가 다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올라가야 클라우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 모를 때가 가장 문제고요. 대부분이 그렇죠.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지 잠깐 이해해야 했다고 하시는 경우.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 알겠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배려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클라우드로 처음 말씀드린 클라우드 다 올리고 싶어 라는 컨셉을 잡게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엣지에서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좀더 내려오다고 해가지고 교통 쪽입니다. 이 문제는 대만의 실제로 이제 스마트 교통 쪽에 사용됐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엣지 컨트롤과 센트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컨트롤은 당연히 서버입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 그레이드 서버가, 서버가 있는데, 사업용 서버를 써가지고 이게 사실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엣지라고 볼수 있죠. 그앞단에또 저희 제스 플랫폼이 들어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컨트롤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서 직접 제어하거나 아니면 IP 카메라가 분석을 통해서 직접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신호점을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화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통센터에 가시면 보시는 화면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단에 센터가 아니고 앞단에 있는 시그널 컨트롤 시스템이 AI나 H단에서 연산을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대만의 타이베이시에 적용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어, 뭐 17%, 18% 대기 감소시간이 생겼다. 그쵸. 그렇죠. 당연히 차량이 빨리 움직이니까 공회전을 줄여서 ESG를 실현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m r c 7 0 0이라는 보시면, 제스 플랫폼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 안전 부분에 이제 사람을, 우리나라는 이제 도로에 차를 주로 찍는데 사람을 찍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사람도 좀 찍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찍어서 같이 올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드라이버를 감시? 감시라고 하고 드라이버 안전을 봐주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도입된 사례고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엣지솔루션을 선택할 때 그냥 보드 사다가 만들어서 차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차량의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차량의 전환 시스템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어드밴텍 제품이 채용되게 되었고 실제로 운전자가 졸음을 나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를 다 제어를 통해서 센터로 보냅니다. 이거 이제 뭐그 정부에 사는 게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물량 배당할 때 패널티 줍니다. 너 그때 A에 보니까 따지를 많이 했어. 그럼 이번에 물량을 출입과 이렇게 해서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의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미있긴 한데 클리닉로 우리나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4개 달려 있고요, 라이다 달려 있고, 지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청소, 청소기입니다. 매우 비싼, 초 비싼 청소기인데 공항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쓰레기 픽업, 스마트 시티로제가 없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어, 보시면 로봇이 달려 있고, 로봇이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지 u 가 들어 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로봇 제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3D 이미지 기술을 사용해서, 네. 시간이 없네요. <웃음> 빨리 말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의 제스 플랫폼, 오전에 뉴비디아 한정문주께서 이미 충분히 저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예 칩이 나오기 전부터 같이 만듭니다. 나오기 전부터 같이 만들고, 디자인하고, 사전용 시장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완제품일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맞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곧나오올해을 설명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엣지 없게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전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스을 쓰고자 했던 고객분들이 아 그래도 좀 포거먼스가 떨어져요. 아직은 그래도 저희가 커머셜한 r 티스 3080, 3090 이런 거 쓰는 게 낫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리눅스 기반으로의 변환과 이런 대전환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빨리 넘어갔습니다. 오토드마스 자동운전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작 단계입니다. 어, 국내 시장은 테스트만 몇 군데 진행했고 양산을 몇몇 파트너하고 진행했는데 어, 자동차를 자랑한 건 아니고요. 국내 벤처사들, 라이징스타들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 다음 발표하실 그런 테크놀로지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양산차에 네, 도입이 되는 상태고요. 전체 구성을 보시면 에이더스나 자동운전을 진행하기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이걸 데이터를 이제 센터로 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차량의 센터 보내서 분석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더 자세한 부분인데 여기서 어드벤텍 제품을 보시면 특이한 게 쿨링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다가 그냥 PC 갖다 집어넣고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퀘천 마크가 있는 거고요. 그 퀘천 마크를 어드벤텐에 해결을 해서 쿨링팬이 없고 진동이 강하고 열, 열에도 강한 모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데 쓸수 있다는 얘기와 또 지표 두 장까지 꽂힌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스마트 뮤지팩트리 부분은 예지보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지보전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에 서 가장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저희 무선 센터가 보이시고요.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보이고 그게 예, AI 서버가 있는데요.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까 스마트시티처럼 다양한 디바이스를 중간에 게이트웨이나 스탠터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올라오는, 올라오는 엣지게이트를 제가 연산 처리하는데요. 넘어가면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는 기존의 룰 베이스 측정값이고요 오른쪽에 AI 기반으로 측정을 해서 서로가 맞는지 안맞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이 AI 데이터 맞는지 알수 있는데 AI 구성을 통해서 이루수스가 계산하면 센서는 좋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AI는 지금 고칠 때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대만에 사용하고 국내에도 여러 발전소나 그리고 안전 관련된 분야에 저희 제품이 지 PU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AOS 트럭처 보시면 PC가 기존에 혼자 사던 거를 아까 쪽에 제스 플랫폼이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3D 이미지 캐칭하는 것인데 네. AGV가 돌아가면서 그주변에익어가지고 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픽 앤플레이스 역시 뭐 우리나라 이미 이런 쪽이 발전이 되어있지만 여기서 에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a i 에를 접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전체 아키텍처로 마무리하면 제일 밑단에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중간에 저희 서버 라인으로 박스 컴퓨터, 집 컴퓨터 그 위에 서버 클라이언트,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말을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요. 그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저희 홈페이지에 상당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엣지를 시장 도입할 때 어드밴딩을 먼저 찾아주시고 또 어드밴딩의 파트너들을 소개해드리면 충분히 지금 상하고 계신 우리도 작은데 우리는 수요가 적은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부터 같이 저희 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